버우치라고 신나라고 한 건데 떠난 너에게 부정적이지 않은 선에서 좋은 기억을 문득 회상하는 능력이 늘었어. 랩적 창작을 마스하는더 어려운 것 같아. 네, 좋습니다. 떠난 아, 너에게 아. 부정적이지 않은데 문득 좋은 이기가 떠오르는. 거지 이제 또 이거를 여기다 두고 가만히하시면 이제 빠르 빨리 감기로 알아서 될 거니까. 고맙다 어, 이렇게 잘 나온다. 오케이. All I don't wanna think about y o Don't, don't, don't, o t o don't. t t t d o d o t h o t o d n 그거써어그거인데 아, 아, 그거라고? n t w a 어 그러면 이쁘기만 했던 만남은 피어나고 s y 처럼 떨어진다 유 n 한 o u 마 s o 래 o u I think a b o u t t h i y y o u 깊은 기억 속에 우리 둘 모습은 어리긴 어렸지 참 d y 던 날에 작은 꽃잎 하나둘 우리 추억 하나둘 하나하나 다 꿀잎. 잊지 않고서 I thinking b b o u t y o u 내가 보니 꽃잎은 예쁘다 때 a 고온거 아닐까? 나도 꽃잎으로 바꿀까? 나이도 확실히 이까 꽃잎돼 꽃잎 꽃잎돼 꽃 꽃잎돼 나로까 돌아지는 건 g n n e n you i p e than r i d all t about s yo m a i n 한번 들어볼게 okay all t about s yo m a i n g o n e n you i p e than r i 좋은데 자. 메 잘할 것 같은데? 응. 오케이 들어볼게. 어, 좀더 그냥 어 호흡을 좀더 많이 써고 될것 같아. 아, 매매이 이런 시간이 되게 그냥 발라드 부른다고 생각해도 돼. 여기는 매매이 이런 시간이 이렇게 축 늘어지게. 라... 오케이 뒤로 가볼게. 이 문제의 답은 못줄 거란 걸 어. 볼게. 이 문제의 답은 못줄 거란 걸. 예, 예, 못줄 어, 그, 그 답은 이 문제의 답은 답은 응 답은, 답은 답. 답은. 다가 들려야 되고 이 문제의 답은 못줄 거란 걸, 걸 답은 못줄거걸라니까못줄 거란 걸 그렇지 나 나의, 나의 이이문제 답은 못줄 거란 걸 좋은데? 나의 나의 거란 걸어 좋다 응 응 음, 수고! 수음음다 응. 음. <웃음> 음, 음, 아 주식 끝다 아, 앞서는 바보 같았 뒤에서만 용감했었던 야거로왜 뭐 이렇게 보나 마나 김민규 문진이지 뭐. <웃음> 이기적인 녀석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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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어. 그걸. 야 yeah, yeah. 들어볼게. 어 좋은데. 어 진짜로? 응. 어, 좋아? 응. 네. 너에게, 너에게, 전해졌음에, 이 노래가. 네. 너에게, 너에게, 너에게, 전해졌음에, 이 노래가. 네. 아, 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 너에게, 너에게 전해졌음에 이 노래가 너에게, 너에게 전해졌음에 이 노래가 아 괜찮네요 네 루마 <목소리> <목소리> 고맙다 고맙다 고맙다 고맙다 감사합니다요. 안녕. 하세요. 안녕하세요. <웃음> 안녕하세요. 아, 싫어. 싫어 싫어. 네. 방찬 싫어. 준영 일로 오세요. 아 안. 네. 어 수고수고. 어쨌든 저희는 지금 스페셜 앨범 고맙다 뮤직비디오 촬영 하고 있고요. 조금 저희의 뮤직비디오에서 보시는 모습들과는 달리 좀 숨겨진 <목소리> 일상생활들이 좋으실 것 같아요. 오늘 밥에 또 계란후라이 나왔어요. 그렇죠, 아침에 계란후라이 나왔어요. 오징어젓갈, 오어 붕어해장국, 붕어, 붕어, 붕 붕어해장국, 붕어해장국 없습니다. 계란후라이, 단순, 참기름 있었으면 좋겠네요. 오늘도 사 이제 참기름 딱 있어도 알지, 알지. 아니고와이 방금 계란 후라이, oh 계란 후라이 얘기는 정말 최고였어요. 아, 계란 호랑이? 사실 도겸이 형하고 단독에서 밥안 먹은지도 깨졌어요. 그렇죠. 밥하면뭐가야죠아 맞아, 도겸이 형이랑 음. 반만에 TV 보면서 음. 치킨 먹었어요. 그렇죠, 야식을먹고딱 뭐, 뭐. 먹었더니 되게 빨리 먹는 거요 치킨을. 그렇죠. 오형 진짜 빨리 먹는다아나 아, 빨리 먹고 배같이하려더니 진짜 그말는 지도 얼마 안 돼서 치킨 하나 먹더니 아다 먹었다 그리고 그냥 가는 거예요 혼자서 먹었어요 <웃음> 근데 너무 새벽이어가지고 이제 근데 치킨도 다 먹었더라고? 원래, 아니 원래 소스 도다 버렸어 원래 디노, 그거 왜 버려 내가 찍어 원래, 먹으려고 했는데 원래 디노 혼자 먹는 거였는데 얘가 막 먹지? 그래서 난 네가 혼자 먹었어 그러니까 봐봐 내가 이럴 줄 알았지 아, 내가 그래서 막 물어봤지 형, 진짜 먹고 싶은 거냐고. 먹고 싶어가라며! 먹고 싶게 됐어! 아 그래? 어. 먹고 싶긴 했는데 네가 또 혼자 먹으니까 또또 또 내가 어떻게 본인 또 혼자 먹는 거야. 그래서 같이 먹다가 배가 부르고 이제 아눈 졸리니까 형이 그냥 먼저 돌아깨게 하고 왔어. 아, 모여하지 마네요 알겠습니다. 난 원래 내가 하는 독일 명은 바로 가버린 얘기가 아니고 그래. 너무 졸렸어. 그랬어 진짜. 늦은 시간이었습니다. 다음에 내가 립소스 앞에서 먹 뭐. 버리지 말자. <웃음> 아 내가 <웃음> 어. 종이에 찍어 고 어, 내가 버려서 그걸 다 찍으려고 했는데 다그다먹 먹은 소다 묻어있는 아니, 거야 그래서 너가그 소스를 안 먹길래 나나 짰는데 네가 안 먹었잖아 안 찍어 먹었잖아 아너안 아, 찍어, 안 찍어, 찍어 먹었어 내 나만 찍어 먹었어 어? 어, 너그래지아야안먹고나냐서 버렸는데 어쨌든 미안 괜찮아 나한테 안, 응? 안 그렇고 그래. 그래. 잘 잤어. 아, 아, 잘 잤어 나 아. 진짜 잘 잤어 응잘 잤는 게 기준이 뭐야? 잠을 안 왔어 자고 일어나서 피곤하면 잘못 잠봐야 데그건는 난로인데 필요하신 분 있으세요? 어? 괜찮아요 괜 <웃음> 윤디가 왜좀 웃기도 데저 허벅지에 붙인 난로인데 <웃음> <이제 하고> <웃음> 내 손이 이렇게 따뜻했다니 안녕하세요 다시 왔습니다 음... 의상을 갈아입고 왔어요 네 갈아 갈아입고 왔죠 네 승관이 형 의상 승관이 네. 형 다워요 뭐가 나다 의상 아. 음. 약간 멋있다 멋있다 군무 <목소리가> <목소리가> <목소리가> 음. 이제 들어간대요 군무 이제 들어간다요 파이팅 유석 씨네 안녕히 계세요. <웃음> 오, 박 윤정환 씨 지금 안무여서 오, 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윤수 <웃음> 씨. 저잘 잡아주거든요. 네. 그 어, 이번 지금 구무신을 제 찍을 예정인데, 네네네. 퍼포먼스 리더로서 지금 어떤지. 그냥 무모하다. 뭐 열심히, 열심히 하자. 아, 그밖에안 되나요? 열심히 하자보다 뭐더 해야 되나요? 더 열심히 하자. 아 열심히 하 아, 열심히, <웃음> 그렇습니다. 열심히, 아, 그렇습니다. 열심히,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시고 라겠습니다 일단 포인트 한무 아, 이거는댄스브레이크라서 네. 포인트 한 번은 자체가 있을 때. 아 열심히, 아, 모두가 있을 때가 포인트다. 네. 예. <웃음> 그렇습니다. 아, 다른 아, 네. 정말 감사합니다. 네 인터뷰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한번 열심히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화이팅. 아, 네. 안녕히 계세요. 네. 안녕세요 안녕히 계세요. <목소리나> 이게더 맛있어요. 이아 응, 갈리 딥핑크. 소스 진짜 맛있네이 안에 치즈가 들어있는데요. 경 응, 어. 얼굴 한번. 이 찍어. 고이 고소함. 고소함. 고어고 <웃음> 저기요, 저, 저기, 저기... 제가 하는 시형 맞으시죠? 아, 제가 너무 웃었나요? <웃음> 아니, 갑자기 <웃음> 이렇게 보고 있는데 어, 뭐라, 뭐. 뭐라고? 우리 사랑스러운 네. 막내지 진짜 우리 막내 맨날 사랑하다고 하긴 하는데 맨... 아무리 사랑하다고 해도 제가 이 사랑하는 마음이 표현이 안 되는 거 같아요. 표현안 하니까 아, 내 표현을 합니다. 내 표현을 하는데 제가 못 알아듣는.. 못 알아.. 못 알아듣는.. 아니 근데 저는 이해해요. 예. 이해해 예. 나중에 저희가 질문 중에.. 아 세븐티맨 여분도 솔직하게 그 무대 밑과 무대 위가 가장 많이 다른 사람이 누구냐고 봤을 때.. 너너너 너, 너. <웃음> 아, 다들 나를 이제 그렇게 말했는구만 아무리 그래도 네. 저는 우리 막내를 어후. 감싸주고 싶어우그표현데 내가 잘못 알아. 데 내가 잘못알아듣는것 같아. 근데 내가 Hungary, h u n g a 아 y Hungary, Hungary, Hungary, h u n 말에 그렇게 한기를 흘리지 마 알겠지? a r y Hungary, 형 u n g a r y Hungary, h u n g a 그냥 심심해서 세시 하고 있어요. 밟으면 걸려 오늘의 둘째 날이고요 지금은 군무신을 촬영하고 있는 중인데요. 그리고 오늘 제가 스태프분들에게 선물을 받았는데요. 바로 민규 선풍기에요. 오늘 선물 받았답니다. 이 선풍기를 통해서 더욱 더 예쁜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놀람> 잠깐 안무 중간에 쉬어가는 탄. 우질우질하게 구질, 무지와. 이제 카화라를 꺼주세요. <웃음> <웃음> 아저 이렇게 약간 안무 하다가 아, 시간을 서가그치고집 음, 아, 가고 싶어. 집 가고 싶어. 어 안무한지 30분밖에 안 됐는데 지금 뭐? 집 가서 캐럿들 찾아보고 싶네아 이놈의 초생 끊이질 않아. <웃음> 화이팅 화이팅 가진 하... 하... 하... 하... 못하느라 오 서명 후 명호 형 멋있다. 내가 질것 같아. 왜 이렇게 멋있어? <웃음> <내가> <웃음> <것 같아>. 네. <웃음> <웃음> <웃음> 아까 중간에 점심 시간 주원 봤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사진 찍는 영감 받는 것 같아요. 이제부터 주원 저. 주원이 애 귀신처럼 그게 사진 찍을요몇 살이야? 집에 들어가. 시 영이라고 해 친구. 안녕 영희야 지금 시간 시간이잖아. 그냥 거기서 가야지 여기 그렇지. 영야 들어가 빨리